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33 창업 캠퍼스에서 스타트업의 교육과 보육 그리고 투자 유치까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인큐베팅하고 있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스타트업에 게 맞는 가격 전략과 그리고 스타트업에 맞는 제품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요 준비 단계가 있고 1단계, 2단계, 최종 단계 스타트업은 반드시 이 단계별로 어, 해야 하는데 저는 이거를 단계별 창업 설계법이라고 얘기를 어, 좀 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설계를 한다면 지금 대표님은 현재 이 1단계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에서 8개의 고객이 대표님에게 입점이 되어 있는 거죠. 이이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대표님이 진입을 <웃음> 진입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이 스타트업의 단계별로 어,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 자, 저는 이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동화 시스템 이 자동화 시스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어도 이 회사가 돌아가야 돼요 대표님이 해외 출장을 한 2개월 정도 돌아가, 돌아가더라도 이 문제점 해결되는 이 수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돼요 이게 자동화 음. 시스템이에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어디까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준비 단계에서 1단계까지는 물론 이제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준비 단계에서 1단계까지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 이게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 스타트업이 가장 그 중간에 잘 되다가도 중간에 하다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없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자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에,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만 몰입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초예요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없죠 한 5층짜리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이거를 고객이 많이 있으니까 어잘될것 같아 고객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이 상태에서 자, 10층으로 올린다 자이 상태에서 5 0층을 올린다 한다면 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무너집니다. 저는 이 스타트업은 준비 단계에서 준비 단계와 1단계가 완벽하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2단계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가 저는 분명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창업에서요. 이게 저는 체계적인 창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님은 현재 1단계까지 있는 상태에서 2단계까지 준비를 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네. 음.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현재 해야 될 것은 뭐, 뭐가 있을까요? 음, 저를 대신할수 있는 좀더 전문적인 인력들? 자, 기초. 음. 기초를 닦아야 하는 거잖아요. 기초를 네. 닦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본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 자동화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일 공간 확장, 공간을 네. 좀더 확보하는 거. 공간 확장? 응, 공간, 공간 확보가. 공간 확장이라 이 여덟 개 팀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좀더 추가적인. 이 여덟 개 팀을 위해서 공간 확장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팀을 확장? 더 많은 팀을 확장. 자, <웃음> 그 자동화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팀이 <웃음> 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음. 이 팀에 더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 팀에 더 집중해서 여기서 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가 대표님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점과 네? 네. 이 해결점과 수단과이 돈이라는 영역 이네 가지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 저는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자동화 시스템을 문제점 100개를 밝힌다. 해결점 100개를 밝힌다. 수단을 100개를 밝힌다. 이 돈이라는 것을 한 100개를 밝힌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8개 회사는 대표님이 지금 문제점을 하나, 둘, 한 3개 정도만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점 세 개만 해결을 해주면 수천 개가 되는 스타트업을 대표님이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원하는 게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 다르죠. 그 다르다라는 거를 음. 대표님이 다 아세요? 본질적인 네. 문제는 더세 더 가지로 거의 다 똑같거든요. 자, 세 가지가 똑같다? 네, 거의 똑같죠. 아이템만 다를 좋아요. 뿐이죠. 좋아요. 음.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다 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죠. 주관이네요. 응. 주관. 자, 이 부분을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만 더 깊이 게얘기하고요 <웃음> 네. 주관이다. 응.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주관이 어, 수천, 수천 팀이 되는 그 스타트업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스타트업의 90%는 망합니다. 음, 맞죠? 네. 자, 소상공인 매장의 80% 정도는 3년 내에 망한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왜 망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제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네. 내가 아마 소상공인 매장 코칭을 한근한 한 600명, 700명 정도는 한것 같은데, 단한 명도 네. 고객에 고객에게 네. 어,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의 레시프로, 레시피로 음식점을 잘했습니다. 자, 본인의 그 주관으로 만든 그 레시피는 과연 고객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인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음, 네. 고객은, 고객은 돈을 낼 때, 아, 왜 돈을 내냐면 해결이 돼야지만 돈을 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 매장을 기준으로 간다면, 어, 그 매장의 점주가 원하는 게 이렇대요. 그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쪽그 전문가 얘기,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 단골이라는 정의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만 오면 이게 단골이래요. 단골인데, 이 단골들이 안 와서, 어, 3년 만에 80% 정도가 그 소상공인 매장이 망하는 이유가 단골들이 없고 왔다, 어,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안 들어온 재구매 재고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단골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이걸로 이렇게 유치 유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골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번 먹어봤더니 그 맛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맛인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고 두번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고객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돈을 안 내고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그 기준으로 해볼게요. 근데 방금 전에 대표님에게 제가 어, 그 비계의 양과 살의 양 그리고 짠맛 단맛의 그 대표님 원하시는 기준을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용기까지 물어봤어요. 자 김치를 자 대표님은 찢어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진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라진 거. 잘라진 거를 이렇게 할까요? 한몇개 정도를 넣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몇 센치 정도 넣어드릴까요? 잘라진 거를 한입에 쏙 들어가 드릴까한 삼사 센치 정도? 삼사 센치 정도. 네. 이거를 몇개 정도 넣어드릴까요? 몇개 정도? 대략. 대략. 음. 해보세요한 어, 스물 개? 대략 스물 개 정도. 자, 음. 고기의 양은 그 사이즈를 대략 한몇 센치 정도 해드릴까요? 가로세로 높이 정도. 뭐 대략적으로 예를 든다면? 손가락 사이즈 면되겠네요 손가락 정도 사이즈, 대략적으로 네. 알겠네요. 이거를 한몇개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김치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어, 25개 정도. 정도. 25개 <웃음> 정도. 예를 들면. 대표님은 지금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그 김치찌개가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 사무실 앞이에요. 아니면 집 앞이에요. 한 달에 몇번 정도 가실 것 같아요. 한 세네번. 한 달에 세네번 정도. 그러면 네. 대표님의 입맛에 맞는 그 김치찌개집을 한다면 단골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일반적인 우리 식당들은 대표님에게 그걸 안 물어보고 왜 자기 생각으로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대표님을 왜 모두 게 할까요? 그게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웃음> 자, 그 레시피는 대표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그 레시피는 누구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장의, 사장의 입맛인 거죠. 음. 그 사장도 대표님하고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김치찌개는 이런 맛으로 만들어야 손님들이 들어올 거야. 자, 전국에는 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인구가 천만 명 단위가 있는데 이 김치찌개 내가 원하는 이 맛을 만들면 나는 장사가 잘될 거야. 한 달에 두 번씩 올 거야.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레시피를 누구의 입맛으로 만드냐면 고객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의 입맛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관입니다 이 주관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주관은 90% 정도는 틀리고 한 10%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90%는 틀리고 주관은 90% 틀리고 10% 는 맞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도요. 제가 스타트업 한 3,500명 정도 기술, 저는 기술 기반형의 창업을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3,000명, 3,000팀 이상을 제가 코칭하면서 다 물어봤을 때 90% 정도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단한 명의 고객 조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으로 만듭니다. 그렇더라고요 음.